오케야그 가져와 그거 먹으면 안돼 가져와 응 가져와 그거 먹으면 안돼내 가져와 내려놔 내려놔 이 2, 안돼, 5. 터져. 어터가파져 터져. 터져. 언니 터 줄게 져 터져. 터져. 터져. 터져. 먹을까? 깜껌껌 껌. 껌 줄게 껌 줄게 그 come, come, come, c o m 이 come, 터졌 m e c 껌 줄게. 껌 먹을 거야. 껌 먹을 거야. 오이 착해, 오이 착해. 자. 기다려, 기다려, 먹어. 된다고 했지 그럼 줬잖아. 어, 왜 이렇게? <웃음> 언니, 줘. 언니 다른 거 줄게. 안 돼, 내려놔. 그거 내려놔. 진짜 혼나. 이제... 이제 안 돼. 내려놔! 이제 진짜 안돼 내려놔 안돼오이안돼 울지말고 울지 줄게 줄게 언니 줄게 주, 줄 테니까 일단 내려놔 일단 내려놔 봐 지유피 줄까 지유피, 엄 맘마, 맘마 먹을까? 내려놔 그거, 내려놔. 이거 먹을 건데, 응? 토마토보다 더 맛있는 건데 이거? 이거 먹을 건데. 이리 와, 앉아. 기다려. 지유피 먹을 거야. 기다려. 기다려 먹어 기다려 손 이쪽 손 앉아 먹어 먹어 없어졌어? 스마토 없어졌어?